안녕하세요. 예전에 알파지구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연어법조타운 마찬가지 투자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전화가 왔었는데 알파지구 옆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까요가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하락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재작년이네요. 알파지구 같은 경우는 롯데 쇼핑몰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알파지구의 집값 상승은 자지오지될 것이고, 연호법조타운 마찬가지 부분이 언제 이전하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도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분양을 하고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아파트 관계자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알파지구가 활성화되면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알파지구나 연어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이쪽으로 이사를 할 필요는 없죠. 젊은 층들이 원룸을 넣거나 오피스텔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굳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공사자들이 아파트까지 구입해서 여기서근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야월 혁신도시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고요. 혁신도시 마찬가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되면 은 유령도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점에서 활성화는 되겠죠. 하지만 알파지구와 연호법조타운은 혁신도시보다는 더욱더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유는 상업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혁신도시의 상업지역은 일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야올의 구도심지에서도 혁신도시로 넘어가서 상업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너무 작다는 거죠. 알파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매우 넓은 편이고 롯데쇼핑몰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일대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활성화가 돼서 집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은 굳이 이부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더 이상 상승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오를 만큼 또 올랐고 엄청난 물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아파트 가격 시세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자에 알파지구 지가 상승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습니다. 뭐 항상 제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알파지구와 알파시티에는 계속해서 엄청난 이슈들이 있습니다. 알파시티에는2조 2천억을 들여서 8대 프로젝트 계획을 하는 것도 있고 수송의료지고 의료시설을 계속해서 기반 삼아서 IC가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 어떤 장기적인 미래계획을 뭐 도약한다는 그런 어떤 대구시의 입장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반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정권에 따라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기본 사실이고 대구공항 마찬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는 투자가 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북통합신공항에서 대구경북신공항으로 명칭도 지금 바뀌었죠. 일단 시즈 쪽에 아파트 가격 변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시티는 뭐제 생각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향후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수성 알파시티 동아의 위치입니다. 세대수는 698세대 10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공은 2019년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동아주택 위치는 시지동 591 위치하고 있고요. 29층의 아파트로 건축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가격대는 3억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들 중락 쭉한 편도 있는데 급상승했는 가격이 8억 2천 거의 8억 초반대 거래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근자에 22년 10월에 5억 3천으로 내려왔는데 기존 2018년, 19년도에 가격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5평의 a 타입 마찬가지 처음에 가격이 4억 후반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리고 최고가는 11억 3천 5백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서 근자에는 다시 최하위 가격으로 6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18년, 19년도에 상위 쪽에 위치하는 가격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전세를 보면 매매는 6억 3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전세 가격은 5억 중반대, 뭐 거리 깡통 전세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매매 물건이 65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에서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야 계속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 주변 일대의 아파트 가격들이 일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노변청구타운 마찬가지 가장 활성화된는 거래 금액은 2억 초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다가 최고가는 4억까지 거래되고 현재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 2억 8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것은 23건 정도 나와있고요. 30평 같은 경우는 예전 거래 금액이 3억 3천에 거래되었는데 최고가는 6억 1천 5 0 거의 2배가 상승했는데 근자에 예전 2018년 19년 가격 정도까지 완전히 내려서 거래가 되었죠. 다시 3억 3천 두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최고가가 3억 3천, 현재 계속해서 내리는 가격은 2억 9천, 깡통 전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위험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직 매물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기미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노변다수아파트 예전 2019년, 1 8년 가격들이 1억 4천 중후반대에 일부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는 2억 3 8 0 0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근자의 1억 6 6 0 0으로 예전 19년 가격 정도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건이 46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조금 더 내려와야 계속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노변대백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3억 초반에 대부분 일부 거래가 좀 이루어졌는데 많은 거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3억 8천, 현재 거래는 다시 예전 가격으로 내려온 3억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24평 에이타이 마찬가지 예전 거래되는 금액들은 1억 후반대에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최고가 2억 5천까지 거래됐지만 다시 예전 금액으로 내려온 1억 8천 5백으로 거래가 되었고 현재 매매권도 32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가격이 내려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청솔타운 같은 경우는 예전 2018년 가격대가 1억 후반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중반대도 거래가 되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거래량으로 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최고가는 2억 3 9 0 0까지 가격이 상승했다가 현재 다시 예전 가격으로 1억 6천에 거래가 되었고 27평 마찬가지 예전 거래된 금액은 1억 중후반대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2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뭐 시세라고 말할 것도 없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근자에 1억 8천 2백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최하거래는 1억 6천 7백까지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매매가 20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서 거래가 돼야 계속해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신화빌라트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은 2억대에 거래가 되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채육가는 3억 10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일부 거래가 하락하면서 건자에 다시 2억 10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32평 마상가지 2019년도에 평균적으로 2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었는 아파트들인데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최고가는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시 예전 가격으로 내려갔는 2억 6천 7백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 마상까지 신매역이나 사월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의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현재 영상을 보게 되면 대구의 역세권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급상승을 하고 급파락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전 가격으로 거래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구축아파트들 거래가 올수없 됐다고 할 정도로 지금 거래가 없는 편이죠. 마찬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CG반도 유보라 2018년도의 가격대는 4억 초중반대 거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액이 상승하면서 최고가는 6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가 없다가 현재 최근에 그나마 4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보시다시피 매매권이 약 20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조금 더 내려야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1 6 9 6세대의 엄청난 세대수를 자랑하고 있는 펜타일저드 샵 1차인데요. 사용성인 중공은 2017년도에 건축되었고 위치는 중산동 643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는 35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현재 127건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 매물이라서 그런지 아니냐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묶기를 풀면 은 334건이고요. 동일 매물 묶으면 127건 그리고 전세는 38건 나와 있죠. 예전 2018년도에 거래된 금액은 3억 2천 초반대에 대부분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4억 중반대 최고가를 찍고 현재는 예전 거래 금액보다 더 내려온 3억 2천 7백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한 두세 건 정도가 예전 금액에 조금 더 내려오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29평 같은 경우는 예전에 3억 중후반대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5억 8 0 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으면서 계속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서 예전 2018년도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3억 3천으로 마지막을 찍었는데요. 마찬가지 3억 3천, 3억 4천 5백 그리고 3억 5천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매매가 127건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도 더 내려가야지 거래가 되지 않겠나 그런 그래 생각을 하고 현 입장에서는 대부분 더 이상 거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4평의 A타입 마찬가지 거래되는 금액은 4억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4억 후반대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최고점으로 6억 5천까지 거래가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근자에 거래된 금액은 3억 7천의 예전 활성화된 금액보다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전세 금액이 평균적으로 4억 초반대에 대부분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전세가 거래가 되었는데요 4억에서 4억 초반 그리고 3억 후반 근자에 2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상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깡통전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펜타일저드샵 2차입니다. 예전 2019년 가격대는 4억 후반대 그리고 그 전자의 분양권으로 계약되는게 4억 초반대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는게 실제 가격이 거의 6억 중반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건자에는 예전보다 월등하게 낮은 금액으로 3억 9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 매매건이 68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더욱더 하락해야만이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34평 비타임 마찬가지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4억 중반대에서 거래를 하다가 최고가는 5억 후반대 그리고 근자에 거래는 금액은 4억 그리고 4억 2천 4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31평 마찬가지 예전 분양권으로 거래된 금액은 4억 초반대 그리고 일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5억 8천 거래가 되고 그리고 근자에 거래되는 금액은 다시 4억, 4억 천만원. 전세 마찬가지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은 4억까지 거래가 되었고 3억 중후반대까지 대부분 전세가 물려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펜타일즈프로지오 세대수가 753세대고요. 중공 2019년 중공되었고 마찬가지 바로 옆에 위치한 중산동 6 3에 위치하고 있는 35층 아파트입니다. 예전 2018년도에 사억 후반대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최고가는 6억6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어느 정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예전 2018년도 금액보다 더 하락한 4억 3천으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 마찬가지 현재 매물이 94건이나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금액에서 더 하락해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32평 C타입은 예전 거래는 금액들은 4억 중반에서 초반 정도 진행이 되다가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근사에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계속 하락하는데 다시 예전 거래 금액과 동일하게 3억 9천으로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전세는 예전에 3억 후반대 대부분 거래가 되었고 4억 초반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 매매가 일단 나와있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 마찬가지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중산사의 마찬가지 세대수는 1144세대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고 23년에 중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분양권 거래라고 볼수 있고요. 청수는 29층입니다. 대부분 분양권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래들이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하게 가격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5억 490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게 106건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런 매물들이 소화가 될 것이냐. 물론 그렇다면 현 가게에서는 월등하게 많이 내려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타탈저 사안이다. 아파트 이름이 상당히 길죠. 29평 같은 경우는 예전에 1 8년도에 가격대가 3억 8천에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서서히 가격이 한번 내려옵니다. 금매물로 해서 일부 거래가 되다가 다시 쭉 상승을 해서 최고가는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고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근자에는 3억 천으로 예전 2018년, 19년도 이하의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매물로 나와있는 아파트 지금 55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현 가격에서 더 내려야지만 거래가 된다. 그렇다면 예전에 거래됐는 금액보다는 반야하게 가격대가 계속해서 내린다면 18년 아니 17년 16년 가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3 4평이 C 타입 마찬가지 평균 거래 금액이 4억 초중반대였는데 근자에 급매물로 3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25평 B 타입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이 3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 상승을 해서 4억 초반에 거래가 되다가 은자의 금매물로 예전금액으로 다시 돌아왔죠. 3억천만원. 오늘은 알파지구, 연호법조타운, 그리고 시지쪽의 아파트 하락추세를 확인해봤는데요.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제 생각을 영상으로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감사합니다.